뭐, 이제 다이몬드 쇼 구경만 하실 수 있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다, 이쪽에. 아, 전 지금 잘 보이려고, 어, 넓게 보이려고 지금 이쪽 건너편에 하는데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갤럭시 로비가 보입니다. 갤럭시 호텔 로비. 진짜 로비도 정말 크고 이쁘죠? 이제, 사람들이 다보려가지죠 다이몬드 쇼 보러 가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세요 엄청 많죠? 다중국인이에요 걸어가시면, 이것저것 많이 팔고요. 네, 주대복. 주대복은 중국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금괴. 자, 이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여기 올라가시는 건데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지층부터 어, 2층 그리고 22층에서 23층까지가 있 곳이에요. 다른 층인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못 올라가시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시면 여긴 이제 지층부터 20층 올라가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지층이 1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층 1층, 2층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웬만한 호텔은 다 지층이 로비고 그다음에 1층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갤럭시 호텔 조식 먹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점심 시간이라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진짜 확이시 아마. 현재 도시1우찬의 시간. 아. 상도, 這些도 메모가. 저 저세는. 아. 식면의. 호텔 단양트리호텔 다시는 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네요 중국사람들이 아, 아줌마들 봐. 아줌마부대 아, 빨간색을 정말 좋아해요 중국사람들이 자 이제 다이아몬드 여기 지나서 바 아,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쇼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7시까지는 20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시 2시 20분 2시 40분 3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7시부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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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 호텔 그리고 반얀트리 호텔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프라 호텔 호텔 오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체크인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왼쪽 왼쪽 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본 일본 식당 막 스시하고 그런 걸 팔거든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비싸겠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도 일식 여기 진짜 아까워도 일본과 관련된 게 정말 많아요 일식 뭐 일본 제품 뭐 정말 많습니다 차도 죄다 일본 차예요 진짜 우리나라 차는 정말 하루에 몇대못 봐요 거의 일본 차자 여기 보시면 오크라 보이시죠 여기로 여기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아까 그쪽 안에서 들어오셔서 로비에 체크 나시고 네, 앞으로 쭉 오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네 이쪽을 들어가시면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가 오크라 로비입니다. 일본 호텔답 기모노 입고 있네요. 직원들이. 자 여기는 오크라 식당. 6층으로 올라오시면 조식인데 좀 다른데보다는 좀 허술하네요. 자 여기는 다니안트리 호텔. 듣기로는 그뭐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는 네, 오크라 호텔 바로 옆에. 그쪽 그리고 요즘 바로 앞에 카지노. 어... 고급스러운데요, 뭔가? 여기 뭔가 벽이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닌가? 네, 이렇게 도시면 프런트가 보입니다. 향기가 참 좋은데요? 네, 여기는 반얀트리 조식 먹는 건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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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제가 어, 리츠칼튼 호텔하고 JW 메리어트 호텔을 가러 갑니다 자 방금 계속 걸어오셨잖아요 쭉온 다음에 여기 미우미우가 보이면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저 위쪽에 보이시면 차베이가 보입니다 차베이 네저 차베이는 이제 베이커리로 어, 정말 유명하고요 어, 분위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쪽 가시면 프라다가 보이시고 아 그리고 방금 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셔서 브로드웨이 쪽으로도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디오리 보이시죠 디오리 나오고 루비통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바로 셔틀버스 타는 곳입니다. 셔틀버스, 내가 오팔로비잖아요. 오팔로비 기억하세요. 오팔로비,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이... 자, 이제 저기... 네, 지도는 제가 좀더 첨부하겠습니다. 자, 저기 사람 내려서 는거 보이시죠? 타고 내리시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버스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바로 카지노가 있고요. 저 셔틀버스 내리셔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어 이제 갤럭시 호텔 그리고 오크라 반얀트리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루비동 쪽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JW 메리어트 리츠 카이턴 호텔이 나옵니다. 호텔이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처음 오시거나 잘길잘길치기가 있으신 분은 좀 약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왠지 제가 곧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자. 아, 이렇게 지금 지나쳤죠 그냥? 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리츠 칼튼 호텔 더 리츠 칼튼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자 보시면 여기 뭐더 리츠 칼튼 카페가 있어요 커피 커피숍이 있는데 이쪽 옆으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여기 티파니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이제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5 1넘네 이쪽은 리티 칼트는 51층이 로비입니다. 네 1층 가시면 찾을 수가 없으세요. 자 여기가 로비. 자 뭐야 이게? 신기하네. 엄마야, 쟤 어머? 쟤 시장님, 거의... 음... 어, 여기는 53층에서 51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조식식당을 갈수 있습니다. 카드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요. 그럼 다시 데니, 나 뒤에 는 우주로 가면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아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 아.. 라는 음. 네, okay. 음. 그 어, 응. 어, 어. 아.. 는라 아.. 뷔페 응. 응. 음. 아.. 는라 아.. 라는 어, 아.. 는 라는 라는 라는 라 아,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라는 는라 어.. 는어 조식 먹을 때 방금 그 는데 어. 메뉴에 있는 거를 다시 추가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코디바도 있고요 맛있겠다 아 진짜 이런 가방 언제 사보나 저런 식의 언제 사보나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또 JW 메리어트가 나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태그 호이어가 보시죠 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디가 냐 그쪽 jw 메리어트아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이 흩서 그렸나 여기도 고급진데요 그런 어, 차트가좀 이뻐요 오 느낌있다 여기 노래도 야식구리하고 네, 이곳은 JW 메리어트 2층에 올라오시면, 로비층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 있는 조식식당입니다. 어, 참 고급스러운데요. 음식이 막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네, 바 같이 돼 있고. 어, 네, 이렇게 어쨌든 이곳은 조식 분위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